안녕하세요. JC직거래소입니다.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5월 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 초대왕과 활동왕을 뽑을 예정입니다. 1등을 하신 분께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을 드릴 예정이고요. 이 외에도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JC직거래소 카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안전한 직거래를 선도하는 JC직거래소였습니다.